바로 이 수납장을 버리지 않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수납장은 통돌이 세탁기 위에 많이들 있는 그 세탁실 수납장이에요. 저는 드림을 받아서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탁기 통돌이에서 드럼세탁기를 바꾸면서 그 위에 건조기가 올라가니까 이런 세탁기 수납장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버리기도 하는데 얘는 사실 벽걸이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얘는 원래 벽걸이 수납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지금 끌려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다리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다리를 붙일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나사예요요 나사는 다리하고 같이 보내주신 나사인데 얘가 수납장을 열면 요 나사를 수납장에 박으면 밖으로 뚫려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발을 다시기 전에 이 나사의 길이가 수납장을 뚫는지 안 뚫는지 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딱안 뚫리는 나사를 구입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다리에 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사를 구멍에 넣었을 때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정말 미세한 차인데 웬만하면 철물점 가서 나사를 사실 때이 다리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 가지고 구멍에 넣어보고 이렇게 딱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미세하게 호수가 다른데 이렇게 안 빠지는 애딱 맞고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선반을 뚫고 나오지 않는 사이즈의 나사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다 준비된 거예요. 거기다 한 거예요. 반은 나사까지 준비됐으면 뚫는 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뒤집어 볼까? 안에 있는 선반은. 괜찮아? 이렇게 됐어. 어떡하지? 다리가 힘이 없어. 다리가 더. 힘을 샀는데? 어떡하지?